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군산에 복수전하러 왔습니다 지난번에 군산으로 첫출조를 했는데 이 바람이 친게 아니고 폭풍우가 몰아쳤죠 그래서 조가가 형편이 없었습니다 168마리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것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모랑이었습니다 복수전을 계획하게 됐는데 오늘 그렇게 왔습니다 9월 26일 목요일이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물때입니다 사물 조금 무시 1, 2물 정도까지는 물이 계속 죽습니다 2물도 이제 살아난 물때라고 하시는데 실제 물태표를 보시면 보조차이가 가장 느린 날이 1물, 2물 때입니다 두 종류든 지느러미, 어종이든 간에 기속이 약간은 있는 그런 날이 조항이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물을 가장 좋아하는데 오늘이 사물입니다 만조가 낮1 3 9분이고 간조가 7시 43분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 50분인데 6시가 채 되지 않았는데 간조가 7시 반 정도면 약 1시간 반 정도는 해뜨면서 피딩타임에 바짝 주워야 됩니다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도 좀 여러분 오셔가지고 뭐 샌드위치하고 아침 간단한 조식을 선물도 받았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이스박스에쭈꾸미를 채워가지 않습니다 모두 나눠드리고 그렇게 갈 거예요 작년에 시월포였죠 루시오라고 배를 신건조하셨습니다 9.77톤이고 22인승이라 딱 봐도 갈치배몰드네요 엄청 크죠 선생님께서 외모도 굉장히 준수하시고 큰 연관성은 없지만 외모만큼 줄 잡아주시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섬세하게 잘해주세요 군산 복수전에 루시오를 타게 됐습니다 어 배고픈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현창님 와 샌드위치 주셨어 <웃음> 편집장은 고기나 많이 잡으라고 하지. 아, 이런 아침을 챙겨 줘야 될거 아니야. 아, 감동이 그냥 햇뽕두번 맞았잖아요. 그래. 복 진짜 없어요. 맞아 맞아. 누가 버리고 안 잤잖아요. 일출이 굉장히 멋있죠? 오늘 장비 스펙인으로습니다 네, 모짜르트 8초 릴은 무라론이셔 G2 채비는 양핀도레 사용해서 14호부터 시작을 합니다 애기는 모짜르트 애기 양핀도레를 사용하니까 바닥에서 단차가 7cm 정도 생기더라고요 어우. 처음부터 이트 아침에 제가 하는 거라고는 그냥 콩콩 찍으면서 이첫 무게가 몇 그램인지 이걸 팔로 팔이 기억하기에 콩콩 하는 것 밖에 없어요 아 스피닝을 하시는구나 응. 어우 일출이 무슨 노을같아자 한마리 왔습니다 바닥이 조금 거칠거칠하죠오 어우 잘 잡으신다 컨닝할 수가 있나 아, <웃음> 아 이거 아침에 주워야 되는데 아 오랜만에 <웃음> 큰일났네 이거 이렇게 나와서 많이 못잡는데 끝날 물에 름은 나와야되는데 히트 <웃음> 여기저기 나오네 어? 가비도 나오잖아 가비도 나오면 채비 좀 바꿔볼까요? 코스 있습니다. 차비가 그 날리시는 분들은 봉돌 조금만 모박게 쓰세요. 한자 15에 추가 채비. 바닥이 거칠거칠합니다. 해는 이미 떴고 오늘 구름 낀다고 했으니까 너울이 있을 거라고는 안 했는데. 아우 유트 히트, 히트 확 휘어지네 스피닝때가8 0이 m m 몇 바튼데? 기르니까 모른 맛이 있네 근데 스피인때가 아,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 네, 전진하려고 이게 지금은 좀 괜찮은데 네. 지금 좀 못하나면 팔이 빠더라고 너무 아파, 팔이 기 나오네요 이거 인제세마리 어떻게 해 피알 굶은놈들 가버지고 나오면 사진 좀 찍을게요 살짝 좀 찾아주세요 <웃음> 아 빨리 얘기해주세요 <웃음> 이렇게 했어. 어 로프인가? 야야. 예 있어. 있어. 어 삐켰어. 너무 거칠 거칠한데? 너무 거칠 거칠해. 문어 문어 문어 문어! 오 크다! 킬로다 이거! 오. 와! 오, 거몇 <웃음> 킬로짜리야? 몇 킬로 되겠다. 로 와! 오. 야, 문어가 다! 오, 진짜 크다 이거! 왜 지금 나오지 이게? 내려오세요. 야! 와, 킬로 오반데 이거? 와! 아닌 것 같고 뭐, 무슨 생물체 아닌가요? 뭐. 아. 와... 저도 그건거 같아요. 이 정도 무게감밀 리가 없어. <웃음> 아, 갑이네. 오, 사이즈 좋다. 언니! 사이즈 괜찮아요. 으, 으! <웃음> <웃음> <웃음> 와, 사이 좋다. 아우, 갑옷이면 맨날 아주 좋은데, 배를 자기 쪽으로 딱 대고. <웃음> 쓰레기인 줄 알았더니, 오우, 사이즈 괜찮은, 음. 괜찮은 갑입니다. 질깐한거? 큰 쭈꾸미냐 작은갑이냐 작은 쭈꾸미네 나온다. 와 사이즈 봐. 문꾸미, <웃음> 문꾸미. 문구비. 불? 물이야, 물이야. 있다는 게 말이 돼? 아이고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렇게 할 때랑 마음가짐이 조금 다르니까 어, 아침에 좀안 나오니까 야석하네요 겨우 사물인데 한 20분 게요나타임 한번 오면 끝인데 어우 물색좋다 어우 물색도 좋은데 어우 크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뭐무튼 묵직합니다 자, 따박따박 따박. 사이즈 위주로 오셨구나. 여러분, 좀 크다. 으, 꽃이 얼마 없는데, 이거. 줄이어요 줄. 물이 안 가니까? 14호. 자, 올로그 얘기입니다. 올로그. 이건 한치액인데 수평이 아니고 꼬리가 조금 내려가요. 아, 어장줄 때문에 다섯 마리 놓쳤어. 아, 이런.. 야 이러지 마라 <웃음> 아 어장줄 진짜 <웃음> 어우 크다 포인트 지나갔나봐 아이 이거 어장줄 두 번이나 걸리더니 이게 характер 2 0 0미터 오호. 오, 아 이런. 아 진짜. 아니, 못 <웃음> 이것도 갑오징어도 민폐네요. 아, 죄송합니다. 물색 좋다. 군산에 와서 최고 좋은 물색인거다 흐 <웃음> 이런 자딱 담을만한 정도 사이즈 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가게가 속세 아이, 딱 카메라 닦을라 그랬는데 어쩜 이거 왜이래 자, 열쇠고리도 나오네 자, 너무 작죠? 시청자님들께서 왜 가지채비를 쓰느냐 하시는데 직결채비를 하시면 바닥이 완전히 뻘밭이라 질질질 끌고 가기 전에는 직결을 하시면 콩콩 찍는 그 액션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액션을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가보징은? 멈춰있을 때덮칩니다 가지채비를 쓰면 자체 부력이 있는 경우에 내가 콩콩 하더라도 따라오면서 좀 부드러운 액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멈춰있는 것보다 약간의 유용는 듯이 가장 큰 단점은 가지채비를 쓰시면 감도를 느끼신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사실 조금은 아니고 많이 까다롭죠 근데 조관은 감을 잡으셨을 경우에 갑오징어에 한해서 가지채비를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안 나오네 물색이 이렇게 좋은데 자, 조금만 더 해보고 예자 쓰겠습니다 왜냐면 바닥이 뻘바닥이라 아, 어장추를 제외하고는 없죠? 작다 베글렘이 없으니까 추를 하나 좀달았어요 제보니까 13.3호 지금 이건 16호 아, 31마리 아 이거 9시 전에 뭐 100개라도 찍었어야지 대박 조항을 기대하는데 오늘은 그냥 평작 정도 될것 같습니다 물 살아나면 조금 나오려나? 8시 20분이네 아 좋다 아, 하시면 좀 나오겠구만 아 이제 물정이 바뀌나 하고 자 한번 올려보세요 아 오늘 주꾸미 나오면 다 죽었어 바닥서 뜯어내야 되네. 이거 갑이다. 와, 사이좋다. 즈오 갑이 사이즈 좋아요. 장판보다 조금 안 좋은 그 정도인데, 아. 물색도 좋고. 지금 깊이까지 다가 빠지는 거는 다 오징어라고 보요 다행히 빠진 건 아직 없어요. 아까 저뻘밭에서 한번 빠지고. 요거 갑이다. 문그인가? 아이네 오, 괜찮다. 오 씨. 야, 여기 사이즈 괜찮네요. 와. 아이씨. 야, 너 제발 톡톡이지 마라. 와, 이거 공을 들여도 이, 이 모양이네. 아니, 분명히 거꾸로 집어넣었는데, 오우 와... 아, 일부러 테클 박스로 벽을 쌓아도안 되네. 좀많니까좀 살겠네. 안 났네. 또 시작이네. 뭐야? 참. 그린이었나? 갑이도 사이즈 좋다 <웃음> 어깨가 막 이렇게 움직여지네 에휴 <웃음> 성과리 <웃음> 아, 고약한가봐요 이걸 밑으로 내리고 별짓을 다해서 안되면 바꿔봐야죠 별짓을 해서 안되면 별별짓을 해야지 문어도 <웃음> 문호하고 똑같은 <웃음> <웃음> 와또 오랜만에 나오니까 이거 들어 <웃음> 낚 들어 들어 잘나온다 그러시네 나는 왜안 나오지? <웃음> <웃음> 왜 그럴까요? 자, 가비토니까 반을 하나만 <웃음> 제가 그었나요 소지 좀 마라. 딱 중간인데. 자, 밥 먹고 올 음. 요아가야 음. 물이 가야지 채비 정렬이 잘 되는데 물이 안 가니까 원장님이 밀어주시네. 와 아, 그냥 물고 있어 이런. 참. 이제 넣을 때면 일부러 넣을 때면 릴링 이상하게 될까봐 좀 다리를 사용해가지고 넣을 때면 출렁거리는 거 없애려고 했거든. 요 짜식이. 어차피 방색 사이즈긴 한데 그냥 가만히 물고 있습니다. 다 물고 있지? 이거 어 녀석 조금이네요. 와, 오늘 잡은 거중 제일 큰 거. 죽일까요? 끌어주면. 튀셨어요? 조금만 끌어주면 나오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눠다먹야 되나? 쭉 게임인가? 뭐냐 너는? 좀 해라 여기다가 봉담으나요가 여기다가 놔두고? 예. <웃음> 여기 하나 가지시고 저기 저 사장님 예 이야 넌참네참 아쉽다 에이. 그래도 어떻게 해, 이거 드레이지? 오! 오, 아, 예, 고맙습니다. <웃음> 이건, 어? 아, 진짜. 요거는 너무 작아, 진짜. 오늘 조항이 안 좋아가지고. 잡아드리고는 싶은데, 너무 작습니다. 탈박이랑왜 섞여서 나오지? 자, 와, 이거 뭘까? 우리 구독자님이 주셨는데 커피인가? 아, 아메리카노네 좀 많이 좀 잡아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 쭈꾸미 마냥 따박따박이로 나오면은 한 마리 잡고 금방 다음 잡고 다음 잡고 세 마리면 가을느낄 텐데 거부징어는 나오다 말다가 해가지고 한 마리 잡았을 때그 감의 기억을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참 까다로워요 수초가 좀 있네요 자꾸 당기네 수초가 이건 아니겠지 어우 드릴만 하다 이거 자 옆에 사장님께서 갑오징어 소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요거까지만 놔드 오! 오! 요거까지만 놔드릴게 물 살아나고 있으니까 채비 정리 잘되면 15cm도 물겠죠 아, 쭈꾸미 단차 15cm 극복하고 올라오는 거 보면 참 이게 아니 활성도 좋을 때나 가지채비 우는 건데 짜시들이 정신이 어디 나갔나 쭈꾸미가 쭈꾸미는 오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오, 이야 축하드립니다. 죄송 전혀 아닙니다. 살살. 뚫쳐. <목소리도> 와, 가비만한, 가비만한. 178마리 22마리 잡으면 100마리네요 인재좀 덥네요 아참 꼴랑대는 장판인데 꼴란대는그 바람때문에 와 어떻게 이렇게 쭈꾸미도안 멀고 갑이도안 멀고 안 나오면 또 로테이션인가 갑이 만 쳐야되나? 했다 쓸땐때구 안해도 되는데아은 단차에서 안나오면 가지를 줄여 보겠어 이게, 고기가 나와서 모여 있는 게 아니야. 예. <웃음> 그러면 따분따분 이렇게. 예. 아, 그냥 물고 있네, 그냥. 꼴 자식들이 참 오늘따라 성격 고약하네왜 물고 있지? 사이즈는 크죠? 어, 너도 살박이야. 어세요. <웃음> 오늘 오늘 황이어때요 와, 이 어, 서희권 다 그런가 본데요. 가 <웃음> 지금 아, 슬프다. <웃음> 벌써 두번째에요 <웃음> 이게 타고 나가는 맛들이었으니까 물어가 <웃음> 진짜 쓰레기 손맛이죠 한번더 온다 오면 이렇게는 해본 적이 없는데 대게 못채운 제가 와몇년 만이지? 시 토성. 생미기첩인가요? 뭐가 갑자기 늦나요? 쌍거리가 오늘 있었나? 아유. 제신히채니다 간신히 작년에 시울프 탔는데 <웃음> 그때도 딱 100마리 잡은 것 같아요 <웃음> 그때는 완전 뻘물이라서 이유라도 있었는데 아, 오늘은 참 지뢰짐작에는 수원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타이기로 깨야지 <웃음> 한 마리 더 잡으면 되는 건가? 한 마리 더 잡히네요 작다 1리긴데 사이즈가 좀 괜찮네요 150마리 하셨어요? 80마리 90마리 정도 나한것 같아요 100마리는 안되고 역시 고수님이셨소 어... 시울프호를 신조선 다시 하셔서 루시오로 제 출범을 하셨는데 점심도 맛있었고 가봐주시려고 참 많이 노력하셨어요 열심히 했는데 세 자리는 간신히 찍어서 백세마리, 가보징어 스물다섯마리 했는데 가다가 주는 만큼 딱 그렇게 가져가는 거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왔어요. 구독자님들 오시면 나눔을 하겠습니다. 아이스박스는 빈 걸로 가져갑니다. 와, 많이 잡으셨네! 가보지어 많이 잡았어요. 오, 몇 마리나 잡으셨어요? 열, 열한 마리나 잡았어요. 이게 우리 구독자님 거고, 뭐. 이게. 어, 저기. 그래서 이렇게 드리고, 퍼블루님은 엄청 많이 잡으셨어. 그분이 음. 음. 저저 우리 사장님 두개 드릴 딱 맞겠어요. 우리가 안 해줘도 돼요? 예. 이미 냉동실은 다차 있어요. <웃음> 자 우리 우리 구독자님 이거 가져가세요. 번, 어.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뭐 전투낚시 흔적이 있긴 한데 잘안 되네요.